구약 51쪽 있습니다 3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섯 구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애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고세일어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밭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가난안땅 세겜 성업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를 샀으며 그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 여러분 제가 자료에 보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 꽤 많으시죠. 자동차를 몰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 평균 14번의 아찔한 순간을 만나게 된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상황을 감지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상황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찔하죠. 14번 정도 그 아찔한 순간을 만난다고 하니까 저도 어, 예배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었어요.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기도의 집 예배를 마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밤 12시 한반 정도 됐나요? 제가 만덕 그 사거리에서 1터널로 진입해서 제 아파트로 꺾어서 올라가는데 그 1터널 진입하기 위해서 신호를 받고 있어요. 제가. 근데 파란 신호가 왔습니다. 이제 하살표. 1터널로 직진해서 가라. 신호가 왔으면 제가 이제 가는 거죠 앞에 차들 다 섰어요 난 신호 받고 가는데 갑자기 영업용 택시 한 대가 분명히 그쪽에서는 빨간불일 텐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하고 아찔했는지 쌍라이트를 순간에 켜고 빵빵하고 차 안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웃음> 상상에 맡길게요 너무 너무 아찔하니까 아, 진짜 도란 운전자가 아니면 다른 차서 있는데 왜 거기서 튀어나옵니까? 이야 정말 희한한 상황 속에서도 이거 정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12시 반 넘어서 아마 술 취한 운전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오늘 또 일부 예배 어느 한 자매가 오늘 예배를 참석했더라고요 그 자매는 지난 주 중에 주 초에 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사고를 낸 거예요 앞에 공사를 하고 차들이 서 있는데 뭐 핸드폰을 만지다가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경인데 그대로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차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외상이 없고 멀쩡해 지난 주말에 퇴원해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통화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게 보통 순간이 아니라는 차가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도 자기 몸은 멀쩡하다. 하나님 은혜 기적이라고 자기 입에서 자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렇게 볼때 우리 하루하루는 정말 기적의 연속이고 하나님 은혜의 연속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삶과 죽음은 한 걸음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그 거리는 한 걸음이다 다윗이 참 인생을 정확하게 본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교통사고 뿐이겠습니까? 올 한해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제는 안 되려는 것보다 정말 소망이 없는가 보다라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에서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범민했는지 모릅니다 이에서의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짓눌러온 문제 중에 문제였어요 그럼 멀리 도망도 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꽤 풀려보았어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문제가 야곱을 힘겹게 짓눌러왔는지 그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붙들고 씨름할 때 야곱이 환독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 문제를 제가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붙잡을 정도로 얼마나 어, 정말 이 그의 마음에 절박했으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이 실험할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이에서는 혼자 달려온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달려오던 에서가 그 오히려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 야곱을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눈물로 그를 환대한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제는 죽었구나 처분대로 맡겨야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현실이 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일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입에서는 그저 은혜가 튀어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번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자기에게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야곱의 행적을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야곱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 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맞나?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너무 낯선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정말 이럴 수 있나? 야곱이. 왜 이러지? 우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S라는 큰 문제를 해결한 이 야곱이 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뭘지다 우리 깐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는 서서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안땅 세겜 성업에 이르러 그 성업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다 장막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백크시다에 샀다 저는 저 본문 딱 읽으면서 이건 아니오리시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체험했어요 입만 열었다면 은혜, 은혜 은혜를 외쳤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던 그가 그 다음 행동들은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왜 그런가 하니까 뭐집 사고 뭐땅 샀다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이 이 야곱의 행동을 에, 이 기록하면서 예리하게 들이대는 비수와 같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18절을 다시 한번 띄워 보실래요? 조금 전에 그 구절 18절을 한번 다시 띄워 보세요 저기 보면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저 바딴 아람이 하란이에요 20년 동안 살던 그곳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사히 안전하게. 저기서 여러분 비수 같은 단어가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평안이. 저게 왜 예리한 비수와 같은가? 그는 20년 전의 일입니다. 꽤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그 일인데 베데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서원했느냐?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저기서 단어 하나가 보이죠.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평안히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지금 이 돌이 하나님의 전으로 내가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저기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집에서 도망쳐 광야를 헤맬 때 사실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가졌을 때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히 아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질 뿐만 아니라 이곳 이 베델에 돌아와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십의 일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외치고 서운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그는 바단아람에서 하란에서 평안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었고요 아내와 수많은 자식들 또그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20년 동안 풀려야 풀수 없었던 난제 이에스와 형과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은혜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금 평안히 돌아오는데 그러면 20년 전에 그 야곱의 서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서원하고 지금의 조금 전에 읽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짐성 우리 가를 만들고 자기를 땅을 구하기 위하여 백크시타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게 매칭이 잘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지금 딴청을 부리고 있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던 그 약속과 서원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자기 집보다 아니 짐승 우리 간보다 더 못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듯이 까마득히 제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화장실 갈때 하고 올때 하고가 다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습니까? 그야말로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딴청을 부릴 수가 있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숨길게요 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아갈게요 열심히 하나님을 숨길게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잘안 섬기겠다는 뜻인데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은 그냥도 잘 섬기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제가 성교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헌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면 물질이 생기고 안 생기고 상관없이 마음이 있는 사람 평소에 단돈 만원이라도 헌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풍족하게 받았다고 해서 더잘 숨기느냐 아니냐. 은혜를 겁나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잘 숨기느냐. 야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서 11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벌 때는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1000만 원부터 손이 좀 늘립니다. 억대 넘어가면요.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덜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여러분, 어떤 아파트 8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샀다가 다음에 그거 파는 게한 2억 되면 그 시세 차익이 있는데, 어, 그, 그, 나는 그런 가족 11조 하는 교인들 내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꽤 많아지면 이흥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은 물질이 있다고 흥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흥금을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을 친밭들 백크시타에 샀다 이게 꽤큰 돈입니다 백크시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양한 100마리, 한 크시타는 양한 마리를 살수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이 양값 시세는 잘 제가 모르겠는데요. 양한 마리가 꽤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걸 100마리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말은 그곳에서 좀 오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분간 이동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다는 것은 이동하지 않고 오래 거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이 숙고세계라는 곳에 왜 야곱이 거주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봤더니 그곳이 일종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성업이더라고요 이 야곱이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 도시에 딱 가니까 뭐 도시 생활이 일단 안락하기도 하고 여기서 재산 굴리면 돈도 좀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 양반이 그 도시를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물론 재단을 쌓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바딴 아람에서부터 가난안 땅, 세겜, 승어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야곱이 하란에서 평안히 돌아오도록 하셨고요 었 하나님이 라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도록 그리고 애서와의 그 화해를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데레에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베들로 가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이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태해진 겁니다 이게 야곱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문제냐 여러분 멈춰버린 것 가다가 스톱한 것자 우리 집안의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다고 합시다. 아이는 커야 되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인데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어서 제자리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한 18세, 19세 정도 되면 이 몸이 더 이상 이 육신적인 체력적인 어떤 자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스탑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제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이 멈추어졌다 이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이 스탑됐다 이거는 빨간불이 켜진 거죠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파트를 샀다는 것은 베델로 가는 여정을 일단 멈추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중에 야곱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힌트가 잡힐 겁니다. 34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멈춰 서게 하는 것, 이거 잘 증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수국과 세계만 야곱으로 하여금 멈춰 서게 만든 곳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멈춰 서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는 한 예입니다. 어떤 성도는 낚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헌금도 잘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봉사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일찌감치 낚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낚시하러 가야 되고 또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 또 가고 또 가고 해야 되니까 낚시 한번 가면 돈이 들잖아요. 거기 쓰다 보니까 헝금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지쳐서 낚시라도 하면서 또 골프라도 치면서 이심을 뭐 얻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멈춰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니 그것이 나의 신앙을 뒷걸음쳐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라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 지쳐서 낚시라도 하고 뭐라도 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은 뭐냐? 신앙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활력도 없고 힘도 없고 때로는 좀 렉스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멈춰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자꾸 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숙보입니다 야곱이 배들로 가지 않고 이 세계면 숲곳에 멈췄다 하는데 자 우리 조금 더 지도를 보면서 그 가난의 지도를 보면서 그 숲곳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해요 자 이제 지도가 좀 작아서 어근데 대충은 여 보세요 여러분 왼쪽 편에 바다가 보이죠 저기 지중해입니다 가운데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죠 그 위쪽이 갈릴리바다고 밑에가 사해예요 그 갈릴리바다와 사해사이에 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어떤 지역이나 그 갈리바다와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그쪽 왼편 지역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지역 여기에, 여기에 베들렘이 있고 여기에 베델이 있고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라는 뭐냐? 저 위쪽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 야곱이 하란에서 쭉 내려오다가 야복강은 어디냐? 야복강은 이 갈리바다와 사해바다 사이에 노르단 쪽으로 난 지류강이 있어요. 이 지류강에 약복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서 야곱이 쭉 내려오다가 이 약복강을 건너서 일종의 말하면 이 베델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약복강을 건넜어요. 근데 숫꽃이 어디냐? 숫꽃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지류강이 보이죠. 이게 약복강인데 분명히 야곱을 건넜다고 해 자녀들 다 보내고, 가족 다 보내고, 자기도 건넜잖아. 여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수고서은 다시 강 저쪽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강을 건넜는데, 다시 다시 도로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야,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시 합곡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갔더라. 물론 장세기 3서 3장에 이수꽃도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저기 갈리 바다와 사해 사이 여로단 지역의 이 왼편 쪽이 가나안이에요. 여기에 베들 이 있잖아요.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죠. 헤브론이 있고요. 이쪽에 다 있잖아요. 이곳이 가나안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요단강 서쪽이죠 가난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후손들이 영영히 거기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숲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옛날 생활로 빼겠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형식입니다. 왜냐? 변방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자 뿌리를 내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기뻐하신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베들인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인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뭐냐? 베델이에요. 가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34장에 큰 사건을 경험하고 정신버 번쩍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목적지는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수꽃이 아닌 베들입니다 배들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수꽃에 머물러 있어요. 학자들은 창세기 33장과 창세기 34장 사이의 간격을 약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몇 년, 10년. 그런데요 문제는 그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으로볼 때는 평온해 보여요. 그으로볼 때는... 믿음으로 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은총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그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평안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평안이 가짜, 거짓 평안일 수 있다 저는 그 평안은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징계 중에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징계가 있어요 이거는 최고 안 좋은 징계입니다 최고 안 좋은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 그럼 네 알아서 살아 그럼 네대들해난 관심 끄겠어 이 상태가 최고의 절망적인 상태거든요 어쩌면 이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심의 징계이지는 않을까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야곱처럼 숲곳에 집 짓고 우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난 교회 안으로 깊이 안 들어올래 나 부담생활, 이 신앙생활 부담스럽게 하는 것나 싫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 머리에서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평안해 여러분, 왜일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지는 않아요 창세기 3 4장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야곱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이 숲곳에 주저앉아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종의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게 바로 야곱의 딸 디나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장세기 3 4 사장에 자기 딸이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고 야곱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바로 저곳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요나 자신이 자초한 거야 디나의 비극은 야곱이 자초한 겁니다 모든 게 평안하고 안정된 것이 평안이 아니다 여러분 애서가 사라진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에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평안인 거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안한 게 아니거든 아무리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여전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뒷걸음 척하고 하나님 은혜와는 정반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이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평안을 누리며 정착을 추구했던 그 야곱 가정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그곳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죠. 빨리 일어나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배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방치하시는 않으세요. 만약에 방치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정말 자기 자녀가 이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계속 있는데 방치한다면 그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기다릴 수는 있어요 애타게 그러나 뭐죠? 기쁠 것 돌아와야 될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쁠 것 훈련장으로 끌어내셔야 돼요. 왜? 방치하시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진, 이 진정한 이 사랑은 자녀가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합니다. 음. 자, 제가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하나님. 독수리 하나님 독수리야. 이쪽 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요 바로 이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이 독수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이 독수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자, 여러분 이 독수리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수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나 함부로 아무 때나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하죠. 높은 절벽 끝자락에 자기 둥지를 그기에 트는데 그 둥지를 자기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둥지를 딱 만들고 그곳에 알을 낳고 기릅니다. 난공불락 같은 요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이 야기를 합니다. 그이 새끼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중지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죠.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이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살게 봅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 새끼들은 그 둥지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기어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어미 독수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둥지에서 기어나온 그 새끼를 독수리 날개를 펴면 3m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큰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얹어서 높이 높이 창공으로 올라가 그 창공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 보여요 그러면 죽으라 외치면서 떨어지는 자기 새끼들만 날개질 해보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어미 독수리는 그 광경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 새끼를 탁 날개를 업어서 다시 창공으로 올라간. 그럼 그 일을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새끼가 자기 그 날개를 치면서 창공을 날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베들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음자리를 지금 어지럽히신 거예요. 이 훈련, 이게 택한 자녀의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저도 6학년 되고 나서 이게 살갑게 다가옵니다. 이 변화에 여기 에 나이가 드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은 또 제게 굉장히 적응이 되는 부분인데 누구나 다이 현재의 복음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평안한 환경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의 꽃이 뭐냐 하면 이대로 그냥 더 이상 뭐더 원하지 않아 더 이상 바라지 않아 나 여기서 만족해. 그렇게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업도 어려워지고 지고어려 자녀들이 막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서서히 막내 자리에 몰려오는 것 같아요 전혀 이기지 못했던 일들이 펑펑 터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볼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독수리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일 수 있습니다 내복음자리를 어지럽히시는 때일 수 있더래요 그분이 지금 몹시 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녀인데 세상 자매 깊이 취해 있어요 택하신 자녀인데 자기 둥지, 자기 만족, 세상 만족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 독수리 훈련이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 아니라면 내가 안전하다고 여긴 곳이 위험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친 그곳에서 눈물과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급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을 따라가면 길을 잃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을 저는 유목민적인 삶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 이거 사도바울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했지요 이 유목민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늘이사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것을 우리 목표 삼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라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이 유목민적인 삶, 낙은해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유한한 곳에 집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계속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촉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날개의 사명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복비어 주고 세상에 얻는 것더 얻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선 좀 부딪히고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이끌어주는 곳이 여러분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 교회생활 적당히 하고, 그래, 세상에 열심히 살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적당히 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갈수록 낯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익숙하고 정대로 살 곳이 아니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갈수록 낯설어져야 된다 제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교회 생활이 낯설어지면 안 되죠 바로 이 자리가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 백영산에 막 히파람 물고 등산 다닌다 여러분 편하겠어요? 너무너무 낯설 거예요 주일날 돌아다닌다면 저는 더 적용할게요 우리 새날개 성도라면 적어도 수요일 정도 되면 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낯선 거고 그래도 좀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담소 나누고 기도해 주고 그곳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멘좀 해야세요 금요일날 다 우리 금요심료로 모이잖아요 아니 금요일날 8시 소파에 앉아있는 것이 익숙하고 금요심료 오는 것이 낯설어진다면 이거 믿음생활 제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데 앉아있는 것이 너무 이게 낯선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막 세상 잡지 보는 이게 막 재밌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믿음 생활 이게 지금 제대로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더 나가볼게요. 우리 대저에도 지금 멋진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데, 파스구치라는 카페 큰거저 앞에 생겼어요. 음. 저도 카페 가서 한 번씩 차를 나눕니다. 근데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앉았더니 너무 좋고 기도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1분만 되고 2분만 돼도 막 자리가 막 비틀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더 익숙해지고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카페 앉아가지고 계속 그것이 더 낯설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쪽 마음이 크게 하고 이쪽은 별로 안 하시네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세상이 부럽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진 겁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부러워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예요 왜?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사는 정착이 아니라 안전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유목민적인 낙은의 삶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뭔가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숲꽃이고 세계매 장막을 치는 야곱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더, 더 보여져야 되고 숲꽃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것이 신자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숲꽃이 아무리 장사도 하, 하고 잘할수 있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이죠 죽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세월에 걸맞는 수준의 내 신앙이 올라서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쳐 있는지 은혜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향하에 점점 나아가는 가까이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위로 빽하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둥지를 들고 살더라 여러분 반쪽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신앙생활에 적당히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만 하더라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시작, 올해 시작할 때, 2019년 시작할 때는 뭔가 결심도 하고, 여기 지금 욕심도 가졌는데, 아, 지금 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보니까 이게 뒷걸음질 쳐져 있어. 여러분, 이대로 넘어가실 겁니까? 여러분, 이 뒷걸음 쳐져 있다면, 정말 구조조정이 가감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가감하게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이 배교의 시대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게 드는 마음이 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세상이 워낙 워낙 워낙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주의적인 그런 물결이 세속의 물결이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배교의 시대 사사기 시대가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적당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생활 지금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기본도 유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생각해 보세요 중직자들 특별히 지금 내가 중직자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평서리집사보다 신앙이 뒷걸음쳐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게 숫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하다 못해 제일 불안한 게,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크게가지고 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예배도 적당히 들으려고 그러고 신앙도 적당주의 이게 신앙생활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애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생활이 편해요 여러분 그런 생활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할렐루야가 아니지요. 하나님 마냥 기다리시지만 않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정말 제게도 깊이 뼈 있게 새기려고 그래요. 나도 새날개 목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좀 적당하게 이제 해가지고 마무리씩 하면 되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저도 2, 3년 전에 열정 지금 되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지금 뒷걸음쳐 와 있는 이 이유가 이 뭐냐 지금 계속 나를 살피고 있어요 왜 이럴까? 왜내 안에 열정이 자꾸 뒷걸음치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뒤엎어야 되요 하나님이 흔드시기 전에 내가 정신 차리고 배들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성도들은 숫곳이 아니라 배들로 올라가야 되고, 자기 만족, 자기 안주의 자리에서 가감하게 떨쳐 일어나서, 여러분, 세월에 걸맞는, 믿음 세월에 걸맞는, 내 직분에 걸맞는, 자꾸 뒤로 빼가지 말고요. 그래서 배들로 자꾸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힘내야지 도전받아야지 이래서는 안되지 깨트려야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여러분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 듣고 또 넘어가실래요? 아니옳시다 이건 아니옳시다 야곱이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볼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제가 혹시 숲곳에 머무르는 자로서 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제가 듣고 제가 베델로 주님 치고 올라가는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오늘 꼭 하세요 오늘 꼭 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적당히 주님께서 사역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다고요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은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면서, 하나님, 제 순종이 반쪽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여기가 좋사오니하우나 여기 편해. 나이 정도로 편해. 주일 잠깐 예배 한번 드린 게나 너무 편해. 자기가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신앙이 멈추어져 있거나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시는 베델로 속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여러분 성찬회식에 참여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는 다숲꽃을다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올라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이 시간에 한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신앙이 멈추어 있거나 뒷걸음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온전한 순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야곱에 들리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크게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